안녕하세요. 또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되게 근데 배경이 예쁘죠? 제가 친구 덕분에 좀 좋은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곰돌이 좋아하세요? 저는 진짜 요즘에 곰돌이에 엄청 빠져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곰돌이 아이템을 사서 모은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저한테 곰돌이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여운 곰돌이 아이템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짠 핸드폰 케이스인데, 진짜 색깔도 예쁘고, 주변에서 굉장히 지금 핫한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스예요. 근데 이거 하나가 끝이 아니라, 제가 케이스를 두 개를 더 샀어요. 이것도 너무 귀엽죠, 여러분? 그래서 곰돌이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개입니다, 세 개. 그날그날 그날 저의 기분과 옷에 따라서, 케이스를 다르게 하고 나가는데 저만 아는 포인트여도 케이스만 바꿔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곰돌이 케이스는 또 세트로 에어팟 케이스랑 키링까지 같이 샀어요 근데 이렇게 딱다 맞춰서 들고 나가는 날에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 기분 뭔지 아시죠? 이렇게 세트로 다 맞췄을 때그 기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곰돌이템 좀 사소한 건데 곰돌이 집게핀 길 지나다니다가 충동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옷을 심플하게 입어도 좀 약간 귀엽게 포인트 주고 싶을 때딱 해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고 이번 겨울이 끝나기 전까지 아주 잘 사용할 아이템들입니다 세 번째 아이템도 악세사리인데 이번에는 목걸이에요 여러분 실버 목걸이 위에 흑도금이 들어간 목걸이에요 저는 검정색도 좋아하고 약간 유니크한 것도 좋아하고 곰돌이도 좋아하는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목걸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귀엽게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아주 잘 착용하고 다니는 그런 목걸이에요 곰돌이 팬던트가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고 이게 검정색이다 보니까 좀 맨사를 했을 때도 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은 여러분 곰돌이 아이템 중에 너무 잘 쓰고 너무 좋아하는 탑3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졸귀탱이죠? 곰돌이에 빠져 살다 보니까 이 맨투맨도 다 곰돌이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아기자기한 곰돌이는 못 사겠는 거예요 살짝 약간 좀 이제 나이가 어 약간 그렇다 보니 근데 이 맨투맨은 딱 적절하게 귀여우면서도 뭔가 유치하지 않게 저한테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M사이즈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널널해요 그래서 오버핏으로 입기에도 좋고 안에 다 기모가 돼 있더라고요 기모 처리가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착용감도 편하고 색깔도 블랙이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요즘 좀 박시하게 입고 싶을 때 잘 입고 있어요 그럼 이제 탑2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곰돌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곰돌이 달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감성 달력 뭐 그리고 요즘에 그빵 달력 유행 하잖아요 그런 것도 검색을 했는데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근데 딱제 성에 차는 달력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방에 걸어두니까 그냥 방 전체가 약간 러블리해진 느낌이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곰돌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되게 이렇게 좀 탄탄한 달력이에요 약간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살짝 감성이 들어간 그런 달력 찾으시는 분한테 이거 저 진짜 너무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대망의 1위템입니다 1위템 바지인데 이렇게 보면 그냥 평범한 바지잖아요 근데 짠 귀엽게 <웃음> 바지 밑단에 곰돌이가 있는데 곰돌이 때문에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핏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다리도 좀 날씬해 보이고 또 곰돌이까지 포인트가 되고 착용감도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 바지는 커플 아이템으로도 진짜 추천을 드릴만한 게 대놓고 막 커플룩을 입었다 이런 거는 좀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바지만 똑같이 곰돌이로 입어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지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이 곰돌이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취향도 저랑 좀 통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빠르게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녕